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보시면 이 친구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요 목걸이 도마뱀이라고 하네요 왜 목걸이 도마뱀인지 개체를 보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개체는 여기 지금 세자 사육장이고요 세자 자원조 사육 중인데 이렇게 혼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 네이 오늘 이스턴은요 자세히 보시면 왜 목걸이 도마뱀인지 잘보이실거예요 보이시나요? 정말 목걸이를 이렇게 두른듯이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죠? 엄청 잘 생겼죠? 자이 친구가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라고 하고요 자, 꼬리 끝까지 하면 길이가 그래도 한... 아, 화를 내네요. 이렇게 화내는 모습도 보이죠? 제법 길어요. 엄청 온순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꺼내서 이제 만지니까 되게 싫은가 봐요. 자, 아, 나 만지지 마세요. 자,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친구는요. 자, <웃음> 전체적인 무늬도 되게 예쁜 친구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점박이 무늬가 있죠 그런데 이 민트색도 좀 올라오고요 다리 쪽에 보시면 민트색도 올라오고요 꼬리까지 민트색이 정말 예쁜데 지금 화면상에는 색깔이 잘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민트색도 올라오고 그린색도 올라오고요 목에는 이렇게 검은색과 노란선이 아주 선명하게 예쁜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발가락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발가락 한개 부절 보이시죠? 어. 이렇게 발가락이 애기때부터 부절이 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라고 하고요 목걸이 도마뱀이라고 해요 아또 싫어서 도망가네요 이친구고요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한 10년에서 15년은 산다고 하니까 뭐 수명도 일반 도마벤테리처럼 그렇구요 35에서 40cm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하면 한 40cm는 조금 안되지만 그래도 한 35cm 정도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주로 밀어하고 귀뚜라미를 먹는데요 자 먹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얘가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거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자이 친구를 지금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제가 작은 통에다 좀 옮겨놓은 상태고요. 자 주로 뭘 먹냐면 요렇게 보이시나요? 미럼을 먹어요. 미럼과 깃뚜라미를 먹는데 오늘 이 작은 미럼을 한번 줘볼게요. 한 마리만 주면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미렁도 줘보고요 귀뚜라미도 한번 줘볼게요 귀뚜라미 음. 보이시나요? 이 귀뚜라미는 1.5cm 정도 되는 귀뚜라미고요 보이시나요? 이 친구를 한번 줘볼게요 반응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바로 앞에 갔는데도 지금 강황해서 그런지 막 먹으려고 하진 않네요 여러 마리를 한번 풀어놔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작은 통에다가 큰 통이죠 작은 통은 아니고 큰 통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미럼과 귀뚜라미를 넣어놨는데 지금 아이는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네요 친구는 하루에 미웜을한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 깃뚜라미도한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까지 먹고요. 어, 칼슘제를 일주일에 두번 정도 먹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온욕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위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불안한가 봐요. 금방 크게 한숨 쉬는 거 보셨죠? 숨 쉬는 거에 따라서 배가 블록블록 하는 게 보이시죠? 뭐야 어, 귀뚜라미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금 먹지 않아서 먹는 영상은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스턴클러드 리자드 이렇게 오늘 만나본 친구는 이스턴클러드 리자드였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빠이빠이!